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파트 전산단을 피해서 다가가 주택 건물주가 된 사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값과 아파트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아파트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를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아파트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복도에 줄을서서 집주인이 제위법기로 전세 계약자를 정한다는 총극까지도 벌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전세난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때 저는 집만을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지난 영상에서는 그렇게 비싼 아파트에 그냥 살고 있거나 특히 아파트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 전세난까지 겪기보다는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돈까지도 버는 방법으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 가운데 지난 영상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차라리 그런 전세 돈으로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건물주가 된 데다 더 넓고 좋은 집에 살게 된 어느 건축주의 사례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이러한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러한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부동산 재테크, 노후대책 등에 관심을 가지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아파트 전세를 포기하고 다가구 주택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겠는데 이분은 서울 관악구에 살던 젊은 직장인으로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하는 데다가 새로운 아파트 전세마저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과감히 아파트 전세사리를 탈피해서 그 돈으로 다가구 주택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결혼하면서부터 거의 10여 년간 아파트 전세사리를 했는데 엄청나게 비싼 전세가도 그렇지만 만기 때마다 겪는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집 없는 서러움보다 가혹한 것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 만기가 가까워지면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지 가슴에 두근거릴 정도였고 그때마다 오른 전세값은 그 2년 동안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데다가 더큰 문제는 이런 전세 사리를 언제까지나 계속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분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내 집을 짓기로 작정을 하고 인터넷과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그리고 상가주택 등을 알아보던 끝에 다가구주택을 짓기로 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아파트에 익숙해진 탓으로 아파트가 아닌 집은 춥고 관리하기 어려워 모든 점에서 살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파트가 편하고 좋다는 것인데 사실 그러다보니 아파트는 다른 집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쌀 뿐만 아니라 관리비 부담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다른 종류의 집은 아파트에 비해서 그만큼 쌀 뿐만 아니라 관리비 부담도 없는데 결국 돈즉 비용의 차이인 것이죠. 또 다가구주택 하면 난방이나 길로등 부실공사나 날림지인 것처럼 오해하기 십상인데 최근 서울의 내곡지구나 위례, 광교, 의왕 등 서울 인접지역에 개발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되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건물만을 전문으로 한 장인정신을 가진 업체에서 시공해서 품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단열등은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시공성이 높고 4층짜리 다가구나 상가주택에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다가구 주택은 1층이 거의 필로티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도 여유가 있고 출입구도 아파트처럼 거주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인터폰 등이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기존의 낡은 동네와는 달리 잘 정비되어서 전체적으로는 과거에 생각하던 다가구주택보다 훨씬 거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다가구주택 건축비와 임대소득을 설명해 보겠는데 그러면 이런 다가구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과 수익을 생각해 보면 물론 이런 지역이나 건축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서울 인근에 개발된 택지개발지구에 지은 이 건축주의 예를 든다면 대지 80평에 4층으로 건물 면적이 2 0 0여평인 경우 땅값과 공사비를 합하면 약 1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의 수익은 총 5가구의 임대를 줄 수가 있는데 방 3개, 거실과 주방, 화장실 2개인 규모로 이러한 경우는 가구당 2억원 정도의 전세금을 받을 수가 있어서 총 1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며 자신은 사층과 다락 그리고 옥상 정원을 가진 집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건물을 지은 건축주는 자신이 살면서 6억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러한 건물의 건물주가 된 것인데 이는 아파트 전세금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이면서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집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또 다음 임대 만기가 될 때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내월 월소득도 기대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내 집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특히 2년마다 오르는 전세금과 새 아파트를 구하는 부담에서 해방된 것이 무엇보다도 불련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다가구 주택의 건축과 자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이러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데는 설계를 포함하여 약 9개월 정도 소요되며 공사 자금은 일시에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해서 지불하고 공사비도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여유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건물의 신축우 경우에는 은행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금 활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아파트 구입의 경우에 대출에 제한이 있지만 신축우 경우에는 땅값은 물론이고 금융권에 따라서는 건축비까지 금융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금은 공사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건물이 완공되고 임대비를 받아 대출을 갚는 소위 브릿지론 형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서 각자의 자금 사정과 신용도에 따라서는 자금의 흐름은 융통성이 많아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가구주택의 가치와 부동산적인 장래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다 보니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들은 보통 신혼부부나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등의 수요도 많으며 특히 소가족화와 독립하려는 가구수의 증가로 인해서 이런 소형주택의 가치는 높습니다. 또한 이런 주택의 건물주가 사는 집은 주로 4층의 넓고 높은 거실과 주방, 안방과 드레스룸, 화장실 두개의 서재와 중정 등을 꾸밀 수도 있고 특히 다락에는 작업실, 놀이방, 눈과배가 있으며 또 옥상 정원에는 놀이와 휴식을 할수 있는 데크, 텃밭, 꽃밭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던 겨우 방 3개짜리 좁고 답답한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과 우리나라도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 문화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필요해졌는데 이러한 점에서 판교, 광교 등 대도시 주변에 개발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등 신도시에 이런 주택이 많아져 앞으로 이러한 주택의 가치와 장래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택은 직장 출퇴근 등에 약간 불편한 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서울이나 대도시 등 기존 도시보다 좋은 점도 많은데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도시 전체가 깔끔하고 생활 편의시설도 부족하지 않으며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신도시가 자녀들의 교육환경으로는 더 좋다는 이야기도 많으며 산과 들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은 복잡하고 답답한 도시와는 비교가 안 되는데 이는 기 형성된 위례나 미사, 동탄 신도시 등을 둘러보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통도 대부분 광역버스 등이 발달해서 직장이나 시내로의 진입에 큰 어려움이 없기도 하고 다가구주택은 1층이 거의 필로티 구조로 상가주택 등 다른 곳에 비해서 주차의 여유도 있고 현관 출입도 아파트와 같이 거주민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한 시스템도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 세대의 실내 구조도 아파트 구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음. 자 이제까지 아파트 전세를 탈피해서 다가구주택 건물주가 된 사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아파트 전세를 포기하고 다가구주택을 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로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오해들 세 번째로는 다가구주택 건축비와 임대소득 네 번째로 다가구주택의 건축과 자금 흐름 다섯 번째로 다가구주택의 가치와 부동산적인 장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것은 막연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이분의 집을 설계하고 건축했던 전문가로서 말씀드렸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파트가 좋고 편하다고는 하지만 요즘같이 아파트값과 아파트, 아파트 전세값이 치솟고 특히 그런 아파트 전세가 씨가 말랐다고 하는데 왜그 비싼 돈으로 더욱이 전세라면 전세기한 동안 그 많은 돈을 묵혀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인데 차라리 그런 돈으로 거주성도 좋고, 다양한 생활도 할 수도 있고, 잘하면 월세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다가구 주택의 건물주가 되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목소리> 아무쪼록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혹시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두 영상들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